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금산 포적달 가공 공장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평양 슬래시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게재한 사진에서 김 정은 국무위원장이 황해남도의 금산포젓갈까공 공장을 찾아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게재한 사진에서 김 정은 국무위원장이 황해남도의 금산포젓갈가공 공장을 찾아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을 바라보는 서구의 시선 또한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인, 시 선과 는 무관하 게 충성스러운 인민 사이 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으로 온갖 평범한 사물 을 바라보 는 김정일 국방위 원 장의 모습 은 시찰 문화가, 생겨난 서구 컬트 팬들 의 폭발적인 반응 을 일으켰 다. 비록 주황 로차가 직접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사진을 한 곳에 모아 북한 사회의 단면인 시절, 문화의 아이러니를 아카이브한 것은 분명 그의 공로. 해당 블로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한 주기인 200일, 2년 12월 17일까지 운영되었고, 동명의 사진집 출간. 지 이어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그는 서해 수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평양과 서해안 주민들에게 젖달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면서 시제품들을 생산하는 대만 그치지 말고 수요대로 생산하여 팔아주며 인민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제품의 질적 발전을 위 한 착성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인 주민들의 평가와 요구를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처음 건설하는 젓갈 가공 공장이어서 생산성 이 담보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없지 않았는데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젓갈 제품들을 보니 자부심이 생긴다. 서해. 포구의 보물꼬라며 운영 실태에 만족감을 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게재한 사진의 서음 정은 국무위원장이 황해남도의 금산포젓갈가공 공장을 방문해 만족스럽다는 뜻 듣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게재한 사진에 서김. 정은 국무위원장이 황해남도의 금산포젓갈가공 공장을 방문해 만족스럽다는 뜻 듣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을 게재한 사진의 석임 정은 국무위원장이 황해남도의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을 찾아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게재한 사진에서 김 정은 국무위원장이 황해남도의 금산포젓갈 가공 공장을 찾아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금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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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금산 포젓달까공 공장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평양 슬래시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금산 포적달가공 공장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평양 슬래시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어라 그런데 다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북한은 이 미핵 공격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가? 작년 초부터 북 하늘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혹시 미국이 이미 네이비실 특수부대를 북한배 몰래 투입했나? 그러면서 김정은은 당의 과학기술 중심호선이 관철된 나라. 배경제 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우주기술을 비롯한 참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기적적인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 있다. 이번 시험 성과에 토대해 위성발사 준비를 다그쳐 끝내으로써 적들의 비열한 제재압살 책동으로 허리띠를 조여매면서 도변심 없이 우리 당만을 믿고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의 꽤 보다 큰 승전 소식을 안겨주자고 말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9월 중순 열린 간부 강연회에서 최고 존엄에 대한 훼손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선포했다는 것으로 연단에서 강사가 최고 존엄을 강조했으. 나 여느 때와는 달리 참석자들이 무반응 혹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같이 북한 고위층들조차 정쟁이를 찾아가 점을 보는 것이 하나의 풍조처럼 번지고 있다며 고위층들이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니며 북한의 미래와 김정은의 잡내 대관의 운세를 보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정지위성은 발로케션 대출력 발동기 지상분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불쌍한 북한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주강국으로 가겠. 다는 김정은 본인의 통치만을 위한 행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9일 제5차 핵실험 이후 첫 번째 군사 행보를 보인 김정은은 현장에 참석, 우주과학기술은 우주산업국 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고 지적하고, 국 다우주개발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한 우주개발 사업을 본격 적으로 벼려나감으로써 광활한 우주정복의 활로를 더욱 힘 차게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어 우주개발과 이용은 우리 당의 중요한 방 침이며 국가적으로 계속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사업이며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우주개발을 위성개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며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가게 한 용도의 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황해남도에 금산포젓갈가공 공장을 시찰하고 제품의 질적 발전을 강조했 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금산포젓갈 가공 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며 지난해 자신의 방문 이후 이 공장이 집행한 과업과 제품 생산 상황 등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공장이 지난해와 올해 30여가지의 젓갈 시제품을 완성하고 7가지의 젓갈 품종 수백티를 생산했다는 등의 보고를 받은 뒤 지하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업 전략, 경영 전략을 바로 세우고 선진기술을 적극 탐구 도입하라며 엄격한 공정제품검사로 품질을 담보하고 생산의 과학화 현대화 수준을 높이라고 당부했다.